쑥을요, 쑥을 수골 이렇게 많이 뜯어야 했어요, 들에 가서. 이거 가래떡 하려고, 쑥 가래떡. 이런 식혀서, 이제 삶아가지고, 방앗가에가살 거예요, 집에서는 못하니까. 이거 자연산이야. 밖에서, <웃음> 밭둑에서 뜯었으니까. 여러 번씻쳐야 돼. 한네 번은 희쳐야 되겠다. 쑥은 좀, 땅에서 크니까 좀 여러 번씻쳐줘야 돼. 깨끗할 때까지. 아, 깨끗하지? 아이고. 진짜 많다. 많아. 그랬어. <웃음> 물을 올려놨어. 끓고 있네? 우리 여기에는 소다를, 소다를 조금 넣어주면은 쑥 색깔이 더좀 파랗게 보이게 약간 넣어주고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 쑥이 너무 물러버려.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주고. 살아났어. 시차놨더니 쑥이 살아나버렸네. 이 떡할 쑥은요, 좀 이렇게 물르게 삶아야 돼. 너무 안 삶아지면은, 안 물르면은, 쑥 줄기가 떡에 남아있으니까, 조금 덮어놔야지. 뭐? 한 3분, 3분 삶았나? 아니요, 뭐 3분만 삶아. 5분 삶았어? 5분 더 삶았어. 이거 시간으로 못 맞춰. 왜냐하면, 음. 쑥 양이 많이 들어가면, 좀더 오래 걸리고, 조금 들어가면 저기 하니까, 이게 쑥을, 여기를 문질러 봐가지고 이렇게 뭉그러지면은 뭉그러질 정도로 삶아야 돼 이렇게 뭉그러질 정도로 그래야지 떡을 하면은 쑥 이거 줄기가 안 생겨 이렇게 뭉그러질 정도로 조금 더 삶아야 되겠다 이렇게 뭉그러지게 조금만 더 놔둘게 좀더삶아고 가면 방학간에서 뭐라 하더라고 뭐, 뭐라 그래? 응더 삶아갖고라고 <웃음> 잘안 빠지니까 된것 같아요, 이렇게. 잘 뭉그러지네? 그래서 이게, 이렇게 뭉그러지면 되는 거예요. 그만 이제 건져야겠다. 다 됐어? 응. 어, 잘 뭉그러지네. 또 너무 삶으면 또 이파리가 다 떨어져 보니까. 여기 좀 들고 있어봐. 어휴. <웃음> 떨어지고 무거워서. 또 들어? 무겁지? 나 이제 나나무니까게나 여기는 이제 물을 조금 모자라니까 몇번 삶아야 돼한세번 삶아야 될것 같아 모자라니까 더좀 붓고 대신 소다를 조금만 더 넣어주고 뜨거 뜨거 뜨거, 뜨거, 뜨거. 한 번만 이렇게 헹궈주면 돼 식혀가지고 찬물에다가 많긴 많아, 그지? 응. 음. 짜다가 죽었네. <웃음> 네가 좀 짤래? 이게 짜가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가야 돼. 짜는 기계 하나 사야 돼. 짤순이 응. 가뭐 때그 얼마나 해먹으나 짜는 기계를 사냐? 딱 좋게 잘 맞았다. 이게 하우스 하우스 숙이 아니라서. 노지꺼라서 향이 진해요. 잘라고? 자, 빨리 짜야지. 많으니까. 짜자, 적당히만 짜면 되나? 아니, 꼭 짜. 보통 물 나오는데? 응? 네? 내가 짠게물 나오지. 어. 내가 힘이 심한 힘이 약하니까 그래. 그 어떻게 얼마 나 되게 짜졌어? 응? <웃음> 진짜 잘 짜졌네. 작년에 쑥 인절미 할때 쑥을 조금 더썰더니 뭐라 그래. 더썰아야 되는데. 아 팔자보다 이제 선악 선 아구리 아프보다 근데 네가 닫자 아이고 <웃음> 손에 힘이 없어 하나 사 응? 뭘사 기계 걸어야 <웃음> 걸레짜는 기계잖아 있 그거 내가 넣고 꽉 눌러보면 짜질래나 근데 이게 이게 짠순이도 짠다 해도 이렇게 꼭안 짜져 짠순이도 손이래 짠게 더잘 짜지나 손 아프지? 응? 손 아프지. 뭐 하게? 찢어야 찢었어. 동지단도 해 갖고 와야지. 이렇게 찢어야 돼. 거기 가서 언제 찢죠? 방금 간에서. 다해 갖고 가야 돼. 그 사람들 바쁘니까. 쑥싼게 너무 힘들었어. 세번 삶아서 세솥. 아, 가마솥에다 삶으면 한 번에 싹 삶아보면 좋은데, 솥이 조그마니까세번 삶았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쌀하고 갖고 가면 땡이야. 됐어. 내가 왜 쌀을, 원래 8kg가 한 마리거든? 응? 어? 근데, 왜 10kg를 하냐, 그러면. 8kg도 싹이 똑같고, 10kg도 똑같아. 그러니까, 기왕이면 조금 더 하는 거야. 깨끗이 쳐서 담그기만 하면 돼. 3시간 이상만 담그면 되니까. 이렇게 담가놓으면 이제 돼. 이제 다 뿌렸으니까, 깨끗이 헹궈주고, 이제 이렇게, 가구에 받쳐야지. 자연산 쑥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가면은 방앗간에서 알아서 맛있게 다빼 줍니다. 쑥이 음. 좀 적대. 그리고어 그러고, 그러고 많이 했는데도. 아. 응. 그리고 거기 가니까 방앗간에 쑥 짜는 기계가 있더라고. 음. 다시 짰어. 너무 안 짜졌대. 아유 쑥을 이렇게 가래 떡을 빼는데요. 방앗간에 요새 쑥철이라서 막 찰떡이가고 개떡이가고 엄청 많더라고 손님이. 꼼짝도 맛있어. 지금은 기대했을 때싹안 맞게 서 썰어줘.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이제 먹고 싶을 때 맵게 서 꺼내서 놓으면 말랑말랑하니 두고두고 먹고 좋아요. 오늘 감사합니다.